안녕, 저거 오늘 만나는 분처럼 아, 오늘 별명이 오랫이라좋 정말 바람을 구신가서 올 일이 나면 말아줘야 너무나 쉬어요 너의 웃음는내눈물그좋간이왜할 아, 야왜할 i 마 m 마을 이렇게 흘러보내아름다한람을 오랜 감사드립 지속무너한 희망 지해다좋아하모나 그런 마음 때문에 스 그럼 세상 모든 이도러으로 y o 해 are my f r i e